네모 몰라 어쩌 줄을 몰라 너를 달래고 매섭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스 네네 알겠습니다. 다시 안볼때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 너한테 사이코, 사이코, 보고 말해 자꾸 Psycho, u s 그, 그리곤 또껴하나 네 그리곤 그리곤 또껴하나 그리곤 또껴하나 그리곤 또껴하나 그리곤 또리곤 또껴 그리곤 또껴 리곤 또껴 네 hey, Syko, syko. d o n t want but psycho, psycho. Don't want to back. Back. k o n t a n l b t psycho, psycho. Don't want to back. Back. k o n t a n t e psycho, psycho. s c o p s c o No. Yep. Hey, trouble, y o n g w e n u g s h o n e n o I'm a reason o visu l roller Yeah, d i ana, h Let me just s h 네, <웃음> 고생석 Yo, what's up? Yo! What's so many up? o y y Yo! Yo! Yo! Yo! What's yo! Yo! Yo! Yo! y o n o i o The rap, 저더. The style, 저 r Yo, 저희 지금 샵에 도착했습니다. 그 샵에 되게 귀여운 애기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. 시바 일로와. 일로, 시바, 일로, 일로. 와, 기 아, 왔어. 너무 이쁘죠? 아이고 너무 이뻐 너무 이쁘게 나온다 어. <웃음> 시바가 유기견 출신인데 진짜 처음에 사람 엄청 무서워했대요 근데 여기 미 I go no w h i p 이 I go no 이 h i p o 친해진 거죠. 아주 조인. 좋은 케이스죠 강아지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<웃음> 어. 아, <유씨>. 안경 형 안경 는게 어떻게냐 요는거안 카메라 <웃음> 다 숙소하다, 다. <웃음> 나 주라, yo. 아. City for a n i g h 감이로. 오 감이로. <웃음> <감 이렇>. 한번더 <웃음> <만> 불러줘. <웃음> <웃음> 이스탠드 저희 뮤직비디오 첫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. 저희 다들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라. Thank you